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못 따라와요. <웃음> 촬영할 때 보면은 제가 막, 막, 막 찍거든요. 얘네들이 항상 뒤에 있어요. 피해 다니게 바쁘고. 극한 직업이죠? 극한 <웃음> 직업. 네, 극한 직업이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원래 오기 전에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웃음> 네. 제가 촬영을 미리 이제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많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자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이면 워낙 네, 직장인도 자리는... 많고. 그러니까 찾다가 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음. 선에서는 가장 최대로 음. 뽑았죠. 음. 네. 그러면 네. 월세는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월세가 동네에서는 음. 제일 싼 거예요. 제 음. 바로 옆에 옆에가 똑같은 음. 평수인데. 예. <놀람> 50이면 네. 지금 아래 1층, 2층. 네, 합쳐서 아래 6.5평, 위에 7.5평. 그러면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5평 정도고 원리금도 줬어. 원리금 많이 줬죠. 음, 뭐 어차피 처리하니까. 네. 야, 얼마 정도 줬어요? 처리를 이거를 다 해주셔야 되고 다 우리 위 가게 아, 예. 다할 거예요. 예. 지금 경기에서는 많이, 주... 많이 준 많이 거죠. 예. 지금 경기에서는 저는 장기로 갈 거기 때문에 음.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저희 음. 라면 사장도 음. 이 자리에서 월세 XX 자리가 없다는 거를. 음. 사람 15년 정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명동 그 거리 변천사를 음. 다 안다고 음. 2006년에 그 사업자 등록증 음. 보면 2006년 했는데 음. 그 위치를 알고 그집 음. 주인을 알고 실제로 음. 제가 또 알아봐도 월세가 거의 음. 반토막나는 대로 고기밖에 없어요. 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막싼건 아닌데 그래도 이럴 때 원래 잡는 거예요 가게는 네, 이럴 때 잡는 게더 유리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이 있으세요? 예, 제가 음. 음. 자거리 음. 종합상가에서 음. 했어요. 음. 2008년 음. 8월에 시작해서 2000... 한 5년 했죠. 음, 한 5년? 5년 정도? 하고 음. 거기서 꽤잘 됐는데 거기도 한 13평이었어요. 김밥집이 음. 거기서 많이 돈을 음. 고 나와서 좀드셔고 음. 어, 다시 어... 하는 거야. <웃음> 거기서는 많이 벌었는데. <웃음> 네, 거기서는 아, 그래서 이게 음. 몸이 힘든 그 정말 극한 직업이지만 음, 음. 이게 많이 또 그런 잘만 음, 하면 열심히만 음. 하면 또 노력한 만큼 남는 음. 직업이라. 그렇죠. 네. 음 알고 또 노력하고 네. 그만큼 뭐 신경 쓰면은 벌수 있죠. 근데 음. 열심히만 한다고 요즘은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가능성이 더 음, 해본 게. 음. 네. 제가 매일 봤을 때는 1층에 이제 주방을 넣을지, 2층에 주방을 넣을지 그게 고민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네, 그거 그였죠보려고 아, 저는 무조건 1층입니다. 전, 네. 인건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2층에 음식을 받고 치우고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치우는 것 정도만 네. 하게끔 하고 네. 아니면 은 아예 받아서 가서 가지고 오는 그러려고, 그런... 예, 그럴려고 음. 했죠. 혹시 제가 음. 사진 몇개 보여드릴게요. 음, 네. 그러려고 했는데 음. 너무 음. 가파르고 위험해서, 음. 처음에는, 음. 왜 스타벅스, 버거킹 다 이렇게 가잖아요. 음. 네. 저도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음. 가파라요. 한 사람이 쓰면은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가고는 음. 못 하는 거예요, 이 음. 계단을. 7.5평의 계단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음. 그래도 들어간다는 게 지금 중요하고, <웃음> 들어간다는 게. 근데 요 맛으로 가는 거야 원래 조그만 가게들은. <웃음> 예, 비집고 해집고 다니면서 음. 끼어서 앉아먹는 예, 그런 게또 재미거든요 근데 1층에 주방을 오픈 안 하면 2층에 가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더 있어요 어차피 내려오는 것도 똑같거든 그래서 제생각에 어. 1평 1평으로 주방을 짜는 게어떠어요 그럼 나누면 더 힘들어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주방이 두개가 있으면 네.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해요 말씀 음. 제 생각은 음. 직원 한 명이 거기서 음. 음식을 받으면서 라면만 끓여내는 음. 거죠 그리고 음. 1층에서 식사하는 더메이트가 있어요 음. 그걸로 올려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차라리 그러면 1층에 더메이트가 있으면 네. 그걸 활용해서 1층에서는 그걸 손님들이 받아서 먹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죠 근게 거기 가서 보시면 손님 음. 받아서 먹기는좀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무리. 화장실 음. 앞에 제일 구석이 있어서 음. 근데 일단은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네. 정확하게 내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제 네. 가게를 비교해서 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로포차 제가 유럽... 말씀드렸던 네. 그 포차가 원래 2층에서 시작했어요 2층에서 시작하다보니까 네. 2층에 주방이 있겠죠 근데 그 1층을 확장을 하면서 1층에 주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1층 2층 지금 주방이 두개 있어요 네, 네.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나눠놓으면 은 얘네들이 훨씬 편하겠다 그쵸? 이라는 네, 친구들이 네, 네, 네. 그 생각이었거든요 네, 네.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딱 오픈을 해보니까 애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안 올라가요 1층에서만 다일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 재료를 분산을 해야 돼요 재료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자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재료를 분산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재료를 분산하는 것보다 메뉴를 분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메뉴에 맞게끔 만 분산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싫대요 그래서 1층 주방이 좁은데 그게 다 몰려있어요 <웃음> 거기서 다 해결해요 왜냐? 내가 RAB 같이 쓰라고 하니까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쭤보려고 온예요비효율적이야요 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2층에 가서 안 써요 아예 메인 주방이 완전히 2층에 있고 1층은 그냥 먹는 장소만 하면 2층으로 가겠지만 네. 나누는 건 절대 아니고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1층에 만들려고 하셨다면서요? 예, 예. 처음 생각은 그랬는데 에,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항상 그래요. 처음에 뭔가 짰을 때 어? 시간 좀 지나면 뭔가 또 바뀌어요. 생각이. 그러고 나서 또몇 개월이 지나 그러면 처음에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에 생각이군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웃음> 재밌죠? 이게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 지금 유로 주방만 6명이거든요? 6명이니까 3명 3명 나눠서 너네 바쁠 때 충분히 치지 않을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얘네들 그렇게 하해요 저는 일을 계속 상주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 말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은 계속 두 번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뒤에서 이렇게 한번 싹 지켜봤어요 싹 지켜봤는데 손님이 확 멀리면 우리 꽉 차요 꽉 차면 막 메뉴 뽑기가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분산을 시키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웃음> 제가 경험상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2층에서는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음. 그렇다고 다시 또 인테리어 싹 해서 주방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층 주방을 처음에는 내가 막 잔소리하고 활용을 해라 이 좋은 자리를 왜안 하냐 그리고 2층에 꽉 차있어도 메뉴를 애들이 가지고 올라가요 차라리아그렇량응 어, 네, 메뉴를 가지고 올라가더라니까 그리고 설거지도 위에서 하면 되잖아 너네 들고, 들고 내려왔어요 들고 내려어요 굳이 그 이유를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과쳐져 있는 동선들이 익숙한 거예요. 거기서 또 벗어나서 새로운 집을 하나 만들어서 너네 나눠서라. 이러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쪽은 비워두고 있어요. <웃음> 답이 나왔죠? 예, 예. 주방은주방은 주방은 그래야 되겠네요. <웃음> 예, 예.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 처음에. 생각하면... 예. 제가 항상 인테리어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선이거든요. 별거 아닌 동선 같은데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2층에 주방을 놔두고 1층만 이제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죠? 네 에, 저는 무조건 1층으로, 1층으로, 1층으로 주방으로. 왜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항상 보여야 돼요 가게는 지나가다가도 주방이 보여야 되고 어? 주방이 보이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좁아 좁 봤는데 사람 몇 사람 앉아 있는데 꽉차 보여. 그럼 2층 자리 있으면 2층으로 올라와요 올라간... 네. 올라... 근데 사람들은올라 어. 네. 먹는 사람도 올라간다니까요. 네. 근데 2층에 주방이고 1층에 먹는데데 먹는 사람이 없고 주방도 없어. 그러면 안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네, 시겠죠사람 네, 네. 인테리어 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주고 그활기가 그렇죠, 그 밖에서 활기가... 지나가면서 보였을 때 네. 그때 들어오고 네, 싶은 네, 마음이 그렇죠. 생기고. 맞아요. 네, 네. 음, 안전이 알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요. <웃음> 해결되셨죠. <웃음> 네. <웃음>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원래 저희가 지금 프리미엄 김밥 분식으로 가는데 음. 프리미엄 김밥 분식인데, 그 원래 이 프리미엄 김밥 집은 음. 좀 비싸기 때문에 판 떡볶이가 없어요. 판 떡볶이라는 음. 건 이제 내놓고 이렇게 음, 퍼지는 떡볶이가 없어요. 음. 음. 근데 지금 제명도 여기의 특성상은 음. 이 유동이 굉장히 그래도 음. 있는 외국 관광객이 있어서 이거를 안할 음. 수가 없는데 음.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아니 괜찮아. 나도 괜찮아. 한 떡볶이는 좀 저렴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렴하게 보이는 게 결신 유리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음. 근데 우리는 저렴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왔을 때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저렴하게 네, 안 갔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갈 수도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 그, 김밥 프리미엄의 음. 어떤 이런 이미지는 기 떨어지고 낫지 않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네,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그 정도 거기서 드시는 분들은 거기 월세 다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또 관광객들이고 네, 관광객들이 네. 관광객들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보이죠. 유리하거든요 저 이렇게 음. 좀 연기 김나고 그렇죠 김나고 때. 보여주고 네. 네. 네. 아니, 음, 그 아니 이런 브랜드 아니, 생각하면 음, 저도 음, 이렇게 깔끔하게는 갈 거야 음, 이태류를 깔끔하게는 음, 갈 건데 음. 이제 한떡볶이가 이 튀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맞나 음. 이 깔끔한 짓은 불식집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비싸도 먹기 좋게 어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네. 깔끔하다 근데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만 저는 더 보여주는 게 낫다고 봐요 네, 그, 사실은 그, 그, 프리미엄을 높이는 거는 음식점이잖아요. 예. 맛로 높여야죠. 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혹시 관광객 홍보도 아시나요? 관광객 홍보는 저희 집은 찾아와요. 그 관광객들을 데리고, 음. 그 가이드들이 찾아와요. 제가 운영하는 해물탕집은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음. <웃음> 음식점이 음. 사실은 그 첫, 새로 열면은 이제 블로그 작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음. 근데 이제 한국 블로그는 음. 음. 제가 좀알것 같은데, 음. 이 중국이랑 일본의 블로그가, 왜냐면 음. 지금 당장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음. 비율이 6대4에요. 6이 맞아요. 어디죠? 음. 6이? 중국. 음. 중국, 중국이. 중국, 중국, 중국, 일본이에요. 음. 그리고 나머지 내국인이 음. 절반이 안 돼요. 음. 근데 거기 서 가만 보면은 그 신선설룡탕이 있죠? 음. 신선설룡탕이 명동성당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음. 거기는 24시간 영업인데 24시간 줄 선다고 믿으시겠어요? 음. 진짜 24시간 줄을 서요 음. 그게 저는 그 어떤 중국이나 일본에 음. 홍보블로그 이런 것도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어 있어? 그, 있어? 음. 저는 그걸 알수있을요 음. 음. <웃음> 알려드려야지 <웃음> 아 정말요? <웃음> 알려드려야. <웃음> 절 믿고 또 찾아오셨는데 제가 또 알려드릴 건다 알려드려. 광수 TV 광팬이고요. <웃음>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웃음> 앞으로 영원한 광수 TV의 팬입니다 저는. <웃음> 네. 네. 여기까지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음, 음. 그 장사는 어차피 또 해보셨으니까 자리 볼 줄도 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타소한 부분 몇 가지만 네. 그렇게 궁금하신 점이니까 네, 네. 제가 알러, 알려드린 것 같고 네. 추후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니님 <웃음> <웃음> 여기 실제로 보니까 네. 화면보다 더이본이 좋으신데요 <웃음> 아니, 아니 화면보다 잘생기셨어요 모든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어, 내가 화면빨이 별로 안 좋아 <웃음> <웃음> 연예인부른 연애, 느낌이고 진짜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웃음>